2011년 12월 17일 발생한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로써 2010년 9월 후계자 지위를 공식화했던 김정은이 그 권력을 이어받게 됐다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의 시작 김정은 시대를 예상해봤다 2008년 11월 이미 김정일의 죽음을 예언한 역소린이 있다는 제보 미투수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역수린 그는 김정일이 의학의 발달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건강상의 문제로 2011년 사망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놀랍게 맞아떨어진 그의 예언 역수린을 찾아 김정일의 죽음과 새로운 권력자 김정은에 대해 들어봤다 크게 말하면 잘못 보면 남봉꾼이고활량이를 보면 되는데 이 별자리를 보면은, 2 0 1 1년에석양의 해가 딱 떨어졌어. 일본에도 옛날에 얘기를 하는데, 2011년을 못 내긴다 그랬고, 근데 2013년 가면 김정일의 가족이 없어진다 그랬어. 다첨이라 없어졌다고. 국가기관에서 가져왔던 김정은의 사주로 그의 미래를 예측해봤다. 이걸, 11시나, 1 2시인데 여기서는 14시가 맞거든 자체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주를 확인한 결과. 2011년을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죠, 아버지? 이거 뭐야요 곡소리 났죠? 우리 곡소이 났잖아. 런데 이제 문제가 내년이거든. 저래보이도 내년에 물가리가 많이 될 거예요. 변화가 많이 오거든. 근데 그것을 욕심이라서 그 예사람이, 그 권력을 탈, 탈출할 거냐 근데 얘가 나이는 어려도이 사람이 나이는 어려도 호락호락 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지금 28살, 29살인데 정신년이 40대 후반기로 보면 돼요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3년도 걸리지 않은 김정은 갑작스레 왕자에 오른 어린 후계자가 북한 내부 권력을 통합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아들은 제일 이제 몇 년에 갈때잘 뒀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2012년 이럴 때잘 봐요. 걸 보라고 공주분해지요기요 귀신 나왔지. 음에 탈출하고 나온다나 얘기 나가고 나기지 나가고 나가고 나가 국민이 많이 도고가고나가는데 탈북자가 많이 생겼어. 게이 사람이 안전 추세로 가려면 2013년이 넘어가면 이제 자기 주가 들어가. 그전는 불안해. 근데 뭐, 뭐뭐 기관에서도 가지고 몇 군데 가자는데 안질자리 저보서앉는 사람이 사람이야. 김대를 화딱지 아무나 안는 쪽이고 섬세하고 자상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여기서 어긋난 짓도안 하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